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여러분 매출 잘안 나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 매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나 라는 것을 좀 돌이켜 보니까 바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을 때붙어더라고요 하물며 저만 해도요 그냥 집에 붙어 있지 않아요 바깥으로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많이 올라갈 때는 날씨가 안 좋았을 때 또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삽니다. 아마 여러 명이랑 친구들이랑 뭐 만나고 있는 시간에 아 맞다 나옷 사야 되는데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옷을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매출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매출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의류나 패션 쪽입니다 자, 의류 패션 쪽은 아무래도 많이 시들시들 했었죠. 거리두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 가지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덜 사고 액세서리도 덜 사고 뭔가 다들 소비를 축소를 했던 게이 패션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 놀러 나갈 준비를 여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옷 사는 거거든요 내가 제주도를 다음 주에 가야 돼 그러면은 옷을 사고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결혼식으하객무기 사고 이런 식으로 바캉스룩, 하객룩 뭔가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여성분들의 소비는 일반적으로 감성 소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과 가서도 물건을 분명히 사요 근데 가기 전에도 많이 산다 그래서 바캉스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은 지금 잘 팔릴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장은 다 매출이 하락이지만 패션이나 의류 쪽 이쪽 카테고리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도 지금 다 오픈이 돼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 떠나시고 계시죠 여전히 해외여행 간다 라고 하면 좀 많이들 샀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데이터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준비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이 어느 정도 안전해진다 라는 것이 좀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트남 동지갑이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 동지갑이라는 거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부터는 그 사업이 거의 쭈르룩 떨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갈때 필수로 챙기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캉스지를 가신다고 하면 스노클링 같은 이런 물환경 같은 것들도 준비해 가실 거고 여러분들이 또 수영복 같은 것들도 준비하실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물건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불황 속에서 호황인 시장을 찾아서 우리가 매출을 다시 올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거리두기로 완화가 돼서 시기가 급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쪽에서 매출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